별난다. 아, 성공 봐서 다행이지. 아무튼 물기 하 하고 그냥 기름 버릴 이거 반사 를 버릴까? 되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데모 뒤졌다. 얼추 이긴듯 발사버리고 물을 계속 박아야되나? 어렵네 대모도 버리고 싶고 아 용3로 바뀌어있네 이기기 좀 많이 힘들어 보이죠? 아 근데 성공 뺏겼어 아, 성공 뺏긴거 큰데? 아 이거 중래 안 달릴 순 없나? 제발... 절단기 긁으면 이긴다 이러면... <웃음> 잠깐 어! 나이스! 나이프, 이런 썬더 하니까, 물기원하고, 리분을 절대 못 자르니까 이겼죠? 님들아, 충격, 충격적인 사실 뭔지 아세요? 나 브루카드 1등 처음임.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1등 처음이야. 브루카드로 1등 한 거. 예질 거리, 거미샷. 화려한네요 벌써. 3단계 다 했어. 아니, 20판은 한거 같거든? 진첫 1등이에요, 첫 1등. 지금 처이은 오케이 또 적분 나왔어. 하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좋아. 야, 맥판 두 개, 에 천보녀 황금에 저것까지 있는데 이기는. 다시 한번유 물까지 있었으면 질 수도 있었겠다. 아 이게 왜 그를 안못 죽여가지고 오히려 장기전 가서 실용했네. 십구흉. 저 한번 두억 시종이 다할수 있잖아 이제. 어, 또 잠깐만 이거 터지잖아 아,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끝났네요. 아 이거 마이애버가 좀 세가지고 끝났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도시종 아 뭐야 이거 영능 새로운 영능 발견했어 도시종 오지게 나오가지고 아